반갑습니다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영감을 따르는 자 수월하게 성공할 것이다 영감을 따르는 자 세상을 쉽게 얻게 된다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영상들에서 뭐 영감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어, 다루기도 할 건데요 그동안 제가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영감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었고 따르지 않았을 때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영감을 따르고 안 따르고 그 여부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실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이 나는 부분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찾아오셨던 이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경매에 굉장히 중요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본다고 해도 마지막에 경매 가격은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으로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가 적정치다 라는 것은 뽑아낼 수가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 딱 정해지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신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영감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회사에서 대표님이안보이기를 계속 찾았던 거예요 어디 가셨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표님이 명상을 하러 사라지셨던 거죠 명상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입찰 가격을 결정해서 최종적인 어떤 낙찰이라든가 이런 성공적인 결과들을 이끌어 냈었던 겁니다 그 부동산 회사가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바로 이 영감을 활용한 입찰에 있었던 것이죠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감을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수월하게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강남권이나 이쪽에 이제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적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미 어떤 재택의 흐름이라든가 뭐 정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PB들도 많고 PB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이분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저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영감이었어요. 그 영감을 어떻게 얻으며, 그리고 그 영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며, 그 영감을 활용할 때 어떤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배우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영감에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어떤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풀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의 어떤 정도, 얼마나 내가 여기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영감이 했었다는 겁니다 뭐제킨비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책 이름을 결정할 때도 명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었고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 고양이가 아팠는데 그 고양이를 고치게 된 것도 영감을 통해서 고치게 됐어요 어떤 수의사분이 새롭게 발견해낸 어 새로운 백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코로나처럼 어 그런 어 기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고양이를 고치게 되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영감을 따랐을 때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영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어, 말씀드려볼게요. 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거제도에 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전입니다. 바로 옆에 부산에서 마지막 부산의 미개발지인 강서지역이죠. 명지신도시가 있었습니다. 명지신도시에 제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영감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투자를 하고 계속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성공을 할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영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사도 참 많이 하고 발품도 많이 팔고 고장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정말 재미있게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투자했냐면 엉뚱하게도 또 부동산 어떤 교육이나 재테크 강의 들었던 그 강의에 강사에게 투자를 하게 됐어요 아플사 그런데 그게 바로 사실은 사기였던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 책에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사분한테 당했던 금은 5천만원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 명지 신도시에서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었고 분양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리미엄 P가 3천만원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집에 들어와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3천만원이 최소의 금액이었어요 그럼 저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3천만원 더하기 5천만원 약 8천만원의 비용을 날리게 된거죠 이 영감을 따르지 않았을 때그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말씀드릴게요 가입한 지 이제 되게 오래된 보험들이 있었어요 12년, 13년 전쯤에 보험을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지금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리모델링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그 이후에 항상 많이 우리가 후회를 하잖아요 야 이거 잘 몰라가지고 당황한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게도 사실 많이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요즘에 리모델링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그 프로그램도 거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받게 되는데 좋은 것을 좀 소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하던 것들 그리고 기존에 억울하게 보험료는 더 내면서 보장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갱신형으로 끝까지 가고 있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체크 받으면서 보험료는 약한 2만 원 정도만 더 내는데 보장 범위는 진짜 한몇 배로 더 넓어지고 그런 리모델링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영감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놀랍고 재미난 결과들이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어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영상을 또 찍어서 어, 자세하게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오늘 이 영상에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제킹미드 선생님도 아침 시간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 제킹미드 선생님이 알려주신 4단계 명상이랑 에스더스 선생님이 알려주신 몰티스 명상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합니다. 어, 굉장히 간단하고 어, 쉽게 어, 진행을 할수 있는 명상들입니다 이 가이드 명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사람들의 명상을 하면 갑자기 막 영감이 막 튀어나온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명상 중에서도 어, 영감들이 튀어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어, 그런 기반을 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능력치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저녁에는 어떤 걸 하냐면 거울화건이라는 것을 합니다. 거울화건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거울을 보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한 일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들, 칭찬할 것들, 잘 오늘 성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을 연결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근원을 연결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월한 성공의 흐름. 어, 물살을 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물살을 타고 우리가 어,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어,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 공유하기 부탁드리고 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응.